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혼자 나방 같은데. 빨리 저러면서 나가요. <웃음> 죄송합니다. 사죄, 사죄. 사에서 나가요. 떨지 <웃음> 않아요? 아좀 빨리요. 저... 네? 어 이제 좀어 힘들해졌네. 들어다자 들어갑자. 안녕하세요, 신우뜸입니다. <웃음> 여러분, 아, 오늘 제가 빡빡이 세명을 데리고 타바타를 하게 됐는데요. 빡빡이 아저씨야 여덟 개 운동을 4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예요. 4분 동안 운동을 하고 정확하게 30초 또는 1분 그사이를쉰 다음에 총 3세트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특별히, 특별히 협주님은 1세트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작을 쭈루룩 펼어드릴 거고 협주님을 위한 모디파이를 알려드릴 텐데 그 동작은 초급자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주면 되죠? 자, 1번. 오버헤드 스쿼이에요 오버헤드는 자, 리대왜가만는 가죠. 구독자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운동하시면 되게 심심할까요? 아우~~ 이대로 이따가 마운티 클라이머로 한 번은 일어날 거예요. 겨드랑이 옆에 손 대고 일어나요. 승상 살자. 장아이 승상생정! 혜기 불러! 승상아 혜기 불 그만! 플랭크 할게요! 자 플랭크! 올밤! 20분 이나태권제보대고 갑니다! 오! 혁준이도 네, 플랭크 가르치죠! 진짜요? 혁준님 하고 요혁준이 엉덩이 좀만내려주세준님 엉덩이 좀만, 내려. 좀만 내려주세요! <웃음> 자, 또 개그 영상 된다. 또 개그 영상 된다. <웃음> 집중해서 합시다. 이, 2세트는 이, 이 좀진작이요 아, 아니, 저를 끝났어요. 좀, 이제 방관잡니다, 네. 나안 <웃음> 돼. <웃음> <난> 네. <웃음> 자, 혁준님 여기서 놀고 있어요.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몇 세트 하나요? 2세트 네. 더 할게요. 한 세트만 더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40cm. 바퀴 테스트 여기서 할 거예요. 10초 동안 이동하는 거 아니, 이리로 가야지. 저 그래가 이리로 오르는 뭐, 건데요. 너가테놀랍어또또내이렇 막놨 또는 한자내자 그랬는데 또자 1분에 말려줘요 1분 했나요? 못 됐네 진짜 자 오버헤드부터 갈게요 왼쪽 응, 해줘요 예 화이팅 준비하러 갑니다 끝 왼쪽 끝 화이팅 규모를 합쳐 하이자 오케이 나도 미안해요 오버헤드 이제 숨좀 돌아왔어요? 네 30만 더 쉬죠 자, 네. 네. 아... 아... 이, 3, 4, 이, 이, 7, 8, o 10, 20, 20, 20, 20, 20, 20, 20, 20, 이0 20, 이0 20, 2이 20, 20, 이0 20, 20, 2이 20, 20, 2이2이 20, 20, 20, 2이 20, 이0 20, 이0 2이이0 20, 20, 2이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 I'm g o 다른 가잘이 있어요. 가치. 1, 2, 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1 22, 23, 23, 23, 23, 2 여섯 분계랑 고개 도들어와 <웃음> 너무 <웃음> 자 잠깐 <웃음> 쉬고 플랭크 아, 네. <웃음> 김기랑 거기 하고 싶으면 거기에요 <웃음> 내가 자리를 바꾸자고 괜히 했어 플랭크로 니다 시작 플랭크 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해, 사람들 할게요. 역시. 4, 3, 2, 1, 땡 휴식. 1분 휴식. 형준이 <웃음> 괜찮아요? 아예 괜찮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세트 예. 더? 1세트 더? 1세트 더? 아 더워. 10밖에 안 볼까요? 근데 게... 이러면 우리 버금이들 놀래. 오!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자세 이거. 이거. 요 이거. 이거. 이 일분 지났습니다 이제. 일분 지습니다대수 계란님 은이 안해요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에요 빨간색 이사람 정말 사람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왼쪽, 오른쪽, 김개란 자꾸 반대쪽으로 해요. 하나, 둘, 같은쪽 팔다리 하나, 둘. 헤드릭스 먼저. 세, 네. 드릭스는히지가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헤드릭스는 지면을 밀어야 된다. 발바닥으로. 왼, 힙. 大辈大 <laughs> 나오겠습니다. 두사람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1번마, 1번마, 1번 2번마, 3번마, 2번마, 2번 2번 2번 2번 3번마, 2번마, 3번마! <목소리> 예! <목소리> 하아... <아유, 진짜. 목소리> 자, 마지막플이크요플크 플레이크 30초 갈 거예요. 20초, 2초. 준비, 시. 네, 그 자. 너무 맛있게 요 현준씨. 예. 30초 되실 때 20초라고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플레이크 봐 예. 아까 했잖아요. 네한 예, 번씩. 아니요 파이아대로합어요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잖아 이제. 개발. 한 번밖에 안 남았다고. 쉬지 말라고. 엉덩이 내리고. 쉬지 말라고. 아니 무슨 짓하고 있 얼마나 소름 돋는 장난을 는게 아니야. 장난이 아니라 지금. 아, 아, 어. 아, 끝났어요? 한단한 단. 모두 좋아요. 시민 tv 아.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빡빡이 야저씨야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자 그럼 오늘도 <웃음> 밴, 밴 집행수 151일에 찍어 <웃음> 야 보여줘 뭐, 보여줘요 빨리 화면으로 가서 보여줘 증 <웃음> 기기가 <진기기간> 차네요 자 네. <웃음> 여러분 이거는 오.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콘텐츠를 망신것 같은데 <웃음> 빨리 전화해서 어, 이제 좀, 어, 충분해, 좀. 고생했다. 고생했다. 네. 아 아우. 왕의 애들 안녕. 안녕.